가를시키고 우리모 가정을시키고 했다 고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발달을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했다는 겁니다. 왜? 마귀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마귀입니까? 마귀가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을 갖다가 하느님 앞에 뒤부시우는 자들입니다. 예? 잘한 것은 자기들끼리 하고, 이것이 마귀의 소작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니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 죄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여를위해서는 그러한 가출이라든가 어떠한 이혼이라든가 어떤 구직 구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그래야 되겠죠. 지금가 가출시키고 우리도 뭐 가출시키고 했다고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는 가정을 파기시기 신천지의 또 다른 구원자 신천지의 또 다른 구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39권은 초림의 약속한 목자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한 것이며 신약 27권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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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육체와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되어 신약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예언된 자기 자신 이만희를 증거한다 요한 계시록 실상 474쪽과 500쪽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74쪽과 500쪽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교입니다 신천지 교리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 때 구원자이고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희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주장입니다 천지창조와 요한계시록 실상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 교리 중에 신천지 이만희의 주장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이고, 이 시대 구원자, 다른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 교리들입니다. 시대별 다른 구원자 교리.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약속한 목자가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사자가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선지자격 목자가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대 구원자가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길에비사자격 한목자라고 초창기에는 이게 자기 이만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제 길에비사자는 과천유재열 장막성전의 유재열이고 자기는 사도요왕격 한목자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생명나무 이만이 두 증인, 이만희, 대언자 사명자, 이만희,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이만희, 재림 예수의 육체, 이만희, 새 요한, 이만희, 예수님의 새 이름, 이만희. 그리고 천국 비밀이 배도, 멸망, 구원의 비밀이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만희 이마니 교주가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에 대한 성경 기록이 있는데 이 보혜사가 이만이 자신이라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육의 보혜사, 육체의 보혜사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 곧 그가 보혜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목자가 이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말락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 아모스 3장 7절에 종 선지자 격종 선지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언약의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약속의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자를 약속의 목자로 바꾸고, 이 약속의 목자가 이 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의 사자는 이 만이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이긴 자 교리입니다. 이긴 자. 이 이긴 자가 이 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 여기에 이기는 자, 이기는 그가 나오는데 이 이기는 그, 이기는 자가 이인만이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26절, 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인내하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성경 9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성도들입니다. 이 만이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요한 게시록 실상에서 이만이 교주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자입니다 그러나 2장과 3장 게시록 21장 7절에 기록된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편지를 받는 입장에 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에서 는 자를 삭제해버리고 이긴 자가 이만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종교사기입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게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이기는 자, 이기는 거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긴 자가 한번 나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 9구절 베드로 후서 2장 1구절에 보면 이긴 자가 성경에 딱한번 나오는데 여기에 이긴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이긴 자가 딱한번 나오는데 여기에 이긴 자는 사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만희 교주가 게시록 22장 16절에 네 사자가 나오는데 이네 사자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네 사자는 엔젤, 엔겔로스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게시록 1장 1절에 기록된 이 천사가 게시록 22장 16절에 네 사자, 천사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시록 22장 16절에 네 사자가 이만희 교주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 네 사자는 천사입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5번 한선지작경 목자 신명기 18장 15, 18, 22절에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라한그한 그한 선지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18장 18절에 기록된 보내겠다고 한그한 그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그한 선지자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또 다른 구원자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이만이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성경구절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이 시대의 구원자 이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이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이라는 것이 신천지의 교리의 결론입니다 신천지에 있으면서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신도들이 있다면 가짜 신천지인들입니다 신천지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신천지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가짜 신천지인들입니다. 신천지의 이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이고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이라는 것이 신천지 교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 우리의 구원자는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늘에나 땅에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길애비사자 교리 길애비사자가 세례요한인지 사도요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 예비사자는 사도요한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길 예비사자가 첫 장막에 유제열이라고 하는 성경 근거구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8번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나무는 사람이고 이 생명나무가 이 만이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9번 두 증인 중에 한 명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두 증인은 홍정효 이만이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가르칩니다 대언자 사명자 이만이 요한 1서 2장 1절에 대언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언자는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 아내 이만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이만희 교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림 예수의 육체, 예수님의 영이 지금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 교주의 육체와 함께하고 있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오십니다. 어떤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요한 이만이 사도 요한 이만이 새 요한 이만이 사도 요한 이이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이만희 교주가 사도 요한을 새 요한 이만희로 부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명입니다 신천지에 열두 집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한 집화장이 있습니다 새 요한이라고 한다면 요한집하장입니다 이만이 교주가 될수 없습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이 요한의 영이 신천지에 누군가에게 임한다면 이만이 교주가 아닌 요한집하장의 육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천지에 열두 집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요한 집화장의 이말 육체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자기가 요한 게시록에 새 요한이라고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안상홍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JMS 정명석 여기도 재림 예수의 영 재림 예수가 정명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끝으로 열다섯 번째 신천지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배도 멸망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배도, 배도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 멸망의 비밀 계시록 17장 7절 구원자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계시록에 보면 배도의 비밀, 멸망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배도자 유재열, 멸망자 오평호, 구원자 이만희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짜집기, 성경해석의 오류, 종교사기를 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학성경에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미스테리와 시크릿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밀이라고 할때 미스테리를 의미하는 비밀과 시크릿을 의미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천국의 비밀할 때이 비밀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시크릿이라는 비밀이 아닙니다 감추어진 은밀한 이 비밀이 아닙니다 미스테리 온 미스테리 미스테리라고 하는 신비 환상적인 아름다운 신비에 대해서 천국의 신비를 의미하는 천국의 환상적이고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교주는 이 비밀을 미스테리가 아닌 시크릿 은밀한 감추어진 이 비밀로 해석해서 신천지 청년들과 신천지인들을 속이고 사탄의 노예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단사이비 교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신천지의 또 다른 구원자 교리 또 다른 보혜사가 이만이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목자는 없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약속의 목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세례요한을 의미합니다. 이긴 자는 이만이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그는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우서 2장 19절에 이긴 자가 딱한번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이긴 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게시록 22장 16절에 네 사자는 이만이가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엔젤, 엔겔로스 천사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한 선지자는 이만이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시대 구원자가 이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전 시대 모든 인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인간들이나 땅에 있는 인간들이나 모든 사람들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생명나무는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두 증인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대언자 사명자 이만희 교주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신부 아내 이만희 교주가 아닌 성도들입니다 재림 예수의 육체가 이만희 교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새 요한 이만희 요한 게시록의 저자는 새요한 이만이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은 이만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 이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때전 세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알수 있는 그 예수님 자신의 새 이름입니다 이만희 교주에 이만희 교주나 안상홍 정명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신약성경의 비밀을 시크릿이라는 감추어진 은밀한 이 비밀로 해석하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 천국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신비한 환상적인 아름다움 신비를 의미하는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 1절에 천국의 비밀에서 이 비밀은 미스테리 신비 환상적인 아름다운 신비를 가리키는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은밀한 봉함된 이 시크릿을 의미하는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이고 이 시대 구원자는 이만이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은 종교사기입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끝으로 이만희 교주의 마귀의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외치는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반란을 만들어 놓고 우리보고 했다는 겁니다. 왜? 마귀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마귀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뒤부시키는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하고 이것이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우리를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 죄가 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처럼 위해서는 그러한 가출이라든가 어떠한 이혼이라든가 어떤 구직 이런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그래야 되겠죠 지구가 가출시기 놓고 우리 보가 가출시기를 했다고 자기네들이 가만히 있는 가정을 파괴시키고 발달을 만들어놓고 우리 보고 했다는 겁니다 왜? 네. 마귀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네. 마귀입니까 네?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한 것을 갖다가 하느님 앞에 기분시 쉬운 자들입니다 네? 잘한 것은 자기네들 필요하고 이것이 마귀의 수작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날